방버입니다 옹용하세요. 방버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 하루를 방버방과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방버방을 아직도 보지 않았느냐 하고 알려주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고 또 스윙을 제대로 배운다면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제는 거의 다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필드에서 뒤땅이날때 어떻게 응급 조치하는지 알려 드렸죠. 근데 필드에 갔더니 타핑이 그렇게 나네. 근데 이게, 이건 게이 조금 생각을 더할 필요가 있어요. 필드에 가면 제일 먼저 치는 클럽이 대체로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를 쳤을 때그 소위 말하고 쪼록, 쪼불 굴러가 가지고 정말 하나 더 치세요. 이거 뭐 멀리건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자존 심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허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거나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칠 때는 뒷땅보다도 탑핑이 훨씬 많이 나는데요. 허리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높이가 굉장히 안숙인 높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숙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그냥 팁이에요. 오늘에 대한 팁, 오늘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필드에 갔더니 뭔가 상대방이 나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담되는 라운드라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오늘 내가 딱 쳤는데 <웃음> 이 컨택이 나. 죽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연습을 평소에 좀 하셔야 돼요. 내 스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정확하게 때리려면 놓여 있는 라인에서 그대로 원의 모양을 만들고 내려왔을 때쭉 가서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못해 어떠한 이유에서 몸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내 손이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해서 원래 정해져 있던 라인에서 평평하게 뒤로 쳐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장선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공 위로 지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 만약에 어, 이 공을 치는데 이 공을 치는데 탑핑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스윙을 갖다가 완전 치켜들어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쳤더니 이러한 스윙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윙을 고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탑핑 치고 필드에서 뒷땅칠 정도면 아직까지는 내가 그 실력이 안정화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스윙을 그냥 이렇게 들어야 될게. 위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아예 타핑이 났던 게 그나마 좀맞네 그렇죠? 또서서 완전히 위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스윙이 이렇게 그냥 공 위로만 다니려고 만들어졌던 이 스윙의 성격이 위로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쿵!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는데 자꾸 타핑이나 그러면 이건 무조건 위로 치켜드려야 된다. 스윙, 뭐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대체로 또 위로 치켜들면 또잘 나가요. 왜냐면 평소 에 연습한 그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가면 난 내가 한다고 스윙했더니 자꾸 이게탑핑이나와 미치겠어. 나 혼자 또 쳐야 돼 가서. 아이고 그러면 이제 클럽 또 바꿔달라고 캐디님은 공을채 주고 저로 갔는데 탑핑 나서 하면 또 바꿔야 되죠? 한 두세 클럽. 그럼 또뭐 주세요. 그러면 또캐디님 와야 되는데 그분은 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무튼 좀 별로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탑핑이 반복되면 고집 부리지 말고 필드에서는. 필드에서는 절대로 수입 못받고요 위로 번쩍.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밀리건 약간 당겨지건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공은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 치켜드는 겁니다. 아셨어요? 위로 치켜드는 겁니다. 탑핑이 네. 계속 나면 위로 치켜들고 뒷땅이 나면 뒤로 눕혀버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응급처치 요법으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드에서는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공을 여러 개 주질 않아요 딱 하나만 칠수 있어요 외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식사하고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그 시간 굉장히 우울해져요 이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 그걸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방보방이었습니다